아, 오늘은 테이립 약간 보강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테이립을 강좌를 올려놨는데 아,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게 조금... 아무리 영상을 봐도 잘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까먹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호, 호핑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호핑을 연습을 안 하고 테이립을 하니까 핑을안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같이 뜨는 게잘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호, 호핑, 호핑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호핑 연습 이게 같이 스쿠터가 스쿠터가 이렇게 몸이랑 같이 떠야 돼요. 이 연습을 안 하면 이 연습을 안 하면 테이 립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스쿠터를 내가 점프를 뛰었을 때 이렇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같이 뛴다고 뛰지만 뛰면은 손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손을 점프를 뛰어도 이렇게 당겨야 되는데 점프를 뛰면 여러분들 점프를 뛰면 손이 이렇게 뻗쳐 있어요 뻗어 있어요 이렇게 뻗어버리면 테이립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당겨서 당겨서 높이 뛰는 이 연습을 많이 해야돼요 그래야지만 호핑을 했을 때 이렇게 손이 올라와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 뻗어져 있으면 테이립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밖에 안돼 하지만 손을 들어서 테이립을 하면 좀 뜨죠? 위로?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점프를 뛰고 당기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보면은 뭐 저런 기물에서 뛰는거는 어쨌든 펌핑을 해서 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지만 플랫에서 안되는 친구들 대부분 자기들이 찍은 영상을 보세요 영상을 보면 손이 다 나가 있다든가 이렇게 점프를 뛰어도 손이 펴져 있을거예요 손을 이렇게 올려서 점프를 해야지 페이립이 쉽게 되는거예요 가장 오늘 이제 테이립을 보강해주는 이유가 어 다른 친구들이 테이립이 제 영상을 봤는데도 잘 안된다고 그러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선 가장 기본적인 호핑 호! 점프 뛰는 이 연습을 많이 하고 호핑을 할때 그래서 호핑 할 때, 호핑 할때 어떻게 뛰는지, 스쿠터를 드는, 드는지, 내가 이렇게 미는지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자기 핸드폰 가지고 타는 모습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다 보면 영상을 보면 손이 거의 뻗어져 있어요. 손이 살짝이라도 이렇게 접혀 있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뻗어서 돌리기 때문에 배도록이면 호핑을 할때 스쿠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들어 올리는 동작을 많이 해주고 이 상태에서 돌려주는 연습을 하면 될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알려준 대로 이렇게 점프를 가만히 뻗쳐서 이렇게 뛰지만 이것도 사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몸이랑 같이 그래서 이, 상태,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을 뻗고 하면 절대 안돼요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테일이 보강영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여러분, 좀 호핑 뛸때 같이 스쿠터를 들어 올린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만, 발만 찬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봐봐. 이렇게 발 차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하지 이제 많이 들었지, 그지? 응? 거기서? 이발 차는 법을. 유섭이 엄청 많이 들었어 그지? 이빨로 잡아. 오른발 앞으로. 팔, 팔꿈치를 팔꿈치를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안 돼. 그냥 손목만이야 손목만. 잡아. 뒷발로 잡아. 다 돌아가잖아 여기 어, 다 돌아가잖아. 어다 돌면 안 되고. 이거 이게일 켤만 해. 이위아래위아래 아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참 어깨 움직이지 야, 말고. 손더 뻗어 손더 뻗어도 돼. 아니 이, 이렇게, 이거 이렇게. 팔 어, 잡지 말고. 줘, 손까지. 손까지 이걸 자연스럽게. 해야 돼. 이렇게. 테일이 두 바퀴 돈다 그랬어. 날아 날아 날아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어괜찮어찮아괜어아어 떨어. 떨어. 어데어 먼저. 놔서, 데크 먼저. <웃음> 봐봐, 손이 나가지. 너 생각을 해봐. 머리 속으로. 그렇지. 근데도 손이 나가. 그렇지? 아, 그냥 잡기 그, 무서워서 그, 그러는 거 아니야? 면 그, 그, 아니지, 지금 나가잖아. 손이 나가잖아. 모션 할 때도 그냥 밑으로만 내리는 거야. 못하잖아 음, 밟으면 돼. 그러면 거의 다. 왔어. 손만 신경 써. 손만. 착지는 신경 안 써도 돼. 아! 어 주원아 다 왔어 그 정도면 다 왔어 그냥 손만 신경 써 점프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거의 다 왔어 이지 느낌이 거의 어. 다온거 같지 네. 어잘 되지 그렇게 손만 신경 써 손만 오야 옆으로 움직여봐 아니 <웃음> 옆으로 움직이다 암튼 테크 여기 떨어지지 네 발을 이렇게 옮겨 <웃음> 그럼 타 순간 탁쳐 순간 탁, 쳐. 순간 탁. 아, 그치 아아 아, 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처럼 순간 탁쳐